골프화가 이게 탓수를 엄청나게 줄여주는 응. 골프화를 또 이글아이드라고 하는 골프화인데 이게 되게 좋다 그래서 제가 협천을 이렇게 받았습니다. 그 발을 확실히 딱줄여준니다 이 골프화 최대 장점은요 제가 신어보니까 일단 이 보아가 전체적으로 조여주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보아 골프화 같은 경우는 이 발등 부분만 조여져가지고 나중에 또 풀어지고 앞부분은 이렇게 꽉 조여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쫙 돌리면 전체적으로 다 발을 감싸주듯이 이렇게 조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착각감이 굉장히 좋았고 처음에 신었을 때는 이 스파이크가 좀 높은 감이 있어서 어 이게 과연 편할까?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스탠스 쓸 때도 뭔가 약간 높은 거 같고 근데 계속 신으니까 오히려 이 스파이크 때문에 체중을 더잘 잡아주고 체중 이동도 좀더 편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, 뒤로 쏠리고 앞으로 쏠리고 뭐 이런 게좀 줄어들더라고요 이걸 신으니까 이 안정감이 있는 거 같아 요 어... 사실 어드레스 딱 썼을 때도 되게 딱 좋고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이 되게 중요한데 이 이그라이드 골프화를 요즘에는 되게 저는 자주 신고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 골프화 덕분에 약간 스코어도 주는 것 같고 어, 이 발의 중요성을 또한번 다시 깨닫는 그런 신발이었어요.